다들 아시죠? 그 얼마 전에 제가 채널에다가 이거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댓글이 지금 천 개가 넘었어 3번에 대해서 장점을 소개해 주실 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야? 제가 하겠습니다 자 강한서님 목소리 멋있는 강한서님 자 중간 자리가 왜 좋나요? 일단 중간 자리를 앉게 되면요 3번 자리에 앉게 되면 그 3번 자리쯤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천장에 달린 거? 네 네네, 그게? 그걸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앉아있으면 우월감을 느껴서 <웃음> 근데 여기서 질문, 그러니까 앞자리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자리 있잖아요 네 여기도 서 있는 사람 볼 수는 있는데 옆에? 옆에 서 있을 거 아니야, 사람들이 아, 제가 중간 자리가 좋다고 한 마지막 이유가 4번 자리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앉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운명의 짝꿍을 그 연예인 강남처럼 운명의 짝꿍을 가끔 <웃음>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, 방금 저기 살짝 그 강퇴당을 보냈어요 그런 이유는 어, 지금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수가,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운명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뒷자리파 4번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? 4번 중에서 중간이 있거든요 4번도 중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 여기 여기 이렇게 거기 보통 경기버스 기준으로 경기 시내버스 기준으로 <웃음> 경기버스 기준 어? 발판이 있어요 약간 있죠 있죠 경사, 다른 버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경기차 네. 발판이 있어요 네, 네. 버스 타서 핸드폰 하면서 게임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럴 때 이제 진짜 편합니다 아. 무릎에 대고 무릎에 팔꿈치 대기가 진짜 쉬워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얘기네 맞네 이거는 2번도 약간 그런데 2번 안무냐가 내리기 힘들잖아요 어 괜찮은 얘기인데어 이러면은 거의 지금 4번이 거의 최고인데? 그렇지 않아요? 4번이 거의 할 최고 할말 있어요 에이 아네 현경님 네 앞자리파죠? 네네 네, 앞자리파 얘기하세요 아이 2번이 국룰이죠 일단은 2번이 국룰이라고요? 일단... 네. <웃음> <웃음> 왜 이유를 얘기해줘요. 자 일단 앞자리에 앉으면 네 기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네. 사람들 어 요즘 컨셉 이런 거구나 하면서 옷 스타일도 보고 어... 트렌드도 좀 보면서 어... <웃음>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보가 많다라는 거네, 그지? 아 그렇죠, 그렇죠. 그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저 4번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앉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. 다모님. 네. 네, 4번 자리에 좋다고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4번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. 이런 시국에 옆에 누군가와 같이 앉아야 된다는 그 단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오. 음, 그건 어쩔 수 4. 없는 것 같아요. 어, 어쩔 수 없으면은 <웃음> 다른 분으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, 다모님. 안녕. 다음 분 화이팅합니다. 다음 분 화이팅.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제 2번이 최고예요. 2번이 지금 단점이 거의 없어. 그지? 재미도 있고 우리 5번 자리를 지지하시는 끝자리파 분 마군이라고 들어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마군이. 잠깐만 얘, 야 누가 채팅을 쳐 지금? 응? 어? 채팅 칠거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치면 되지 왜, 왜 줌까지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치고 있어 이 사람? 이거 웃긴 사람이네 이거 자, 안녕히 가세요 다른 분, 뒷자리나 4번파 변호하겠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2번이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2번이 저 2번 2번을. 그 단점을 말해야 될까요? 네. 아, 그 이번에 앉게 되면 네. 일단 버스 사고가 참 많잖아요. 아, 어, 그렇죠. 버스 사고가 많은데 저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운전석이고 그 다음 부분이 그 2번 자리이기 때문에 맞네. 그 얘기도 댓글에 많긴 많더라. 여러분, 근데 2번이 진짜 그 안전에 문제가 있나요? 아니 차가 굳이 앞에서 박을 일은 없잖아요? 뭐 중간 3번 자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칠 수도 있는 건 모르는 <웃음> 일이죠 <웃음> 그렇긴 하지 그렇게 <웃음> 옆에서 칠 수도 있고 뒤에서 박을 수도 있고 그 주돌사고는 앞에서 부딪히는 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어 이분 네. 둘이 팽팽해요 둘이 팽팽해 자 뒷자리! 뒷자리 누구 할래요? 끝자리판가 보네 자장아준님 먼저 받았습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네. 조금 작은데 작아요? 어 이제 조금 잘 들린다. 자 네. 끝자리 파세요. 네. 어 얘기 한번 해줘봐요. 끝자리가 왜 좋은지. 5번... 5번이요 왜냐면 은 버스 갈때 왔잖아요. 그때 저기두 개가 있어. 자 죄송합니다.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. 그 마이크를 다시 구매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죄송해요. 야 끝자리는 사람들이 다 약간 이상하다. 끝자리는 안 되나봐, 그지? 현경님, 한선님 어때요? 끝자리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야? 네. 좋습니다. <웃음> 아 그래요? 여중생장. 자 여중생장이 여기서 뒷자리를 변호를 잘 못하면 이제 뒷자리는 나가리야. 뒷자리 왜 좋아요? 그... 남의 것 몰래 보기 좋아요 나가 <웃음> 남의 거를 왜 몰래 보고 그래? 어? 잠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아, 이, 이게 이상한 사람 많네 이상한 사람들이 뒷자리에 네? 웬만하면 한 칸씩 뛰어 앉아요 아 뒷자리는 그래서 네. 거리 두기가 자동으로 된다 주로 이제 끝에 앉고 가운데 앉고 그런 얘기지? 네아한 칸씩 뛰어 앉아서 좋다 네. 아, 위험했어 알았지? 위험했어 <웃음> 바로 나갈 뻔했어 자 황현경님, 환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뒷자리는 넓어가지고 어 거리 두기해서 앉기가 좋다 일단 이분은 그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널널한 버스만 타보셨구만 이 얘기를 진짜.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저,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뒷자리는 금방 꽉 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뒷자리가 좋은 점 지금 얘기 안 하시면 어, 대기실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친구 세명끼리 갔을 때 붙어 앉기 좋아해요 친구 없는 사람에 해당 안 됩니다 친구 없는 사람에 해당 안돼 <웃음> 얘기하세요 여중생님, 친구 좀 없는 좀 사람 사기지 그랬어요 <웃음> 둘이, 둘이 친구가 되는 건 어때요? 그래서 뒷자리에 같이 앉는 거야. 전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랑 친구하기 싫어요. <웃음> 여중생님, 여중생님, 마지막 네. 제, 이주, 이분 계속 짜내니까 그 이유가 계속 나오긴 해. 맨 뒷자리 장점 하나 더 바깥에 볼때 감성충 같아 보이잖아요. <웃음> 아니 그거는 어느 자리나 다 그렇지 아니 아니 맨 그냥 좋은 거지 솔직히 얘기해 그냥 그냥 좋은 거죠 네 <웃음>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이야 <웃음> <웃음> 자,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자리 맨 앞자리에 대결입니다 자 한선이, 횡경님 최종 변론하세요 최종 변론 음, 먼저 변론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게요 오. <웃음> 아, 아, 니 먼저 하세요. <웃음> 앞자리가 앞에 있으니까 앞자리가 먼저 변론 해야죠. <웃음> 아,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. <웃음> 음, 이번 자리가 좋은 게그 네. 다른 자리, 6 번, 5 번처럼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데 살짝 키 작은 사람들이 위에 공기도 마셔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도 있고. 아 기사님과 눈 맞춤하면서 심심할 때딱 보고 아예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하고 아이 분은 그 논리도 논리지만 이 약간 일단 표현을 잘 하시네 공기 얘기에서 약간 그 이해가 됐는데 맞아요 이번 자리가 높아가지고 일단 시야도 좀탁 트이고 평소에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쾌적함을 약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. 어 이분 설명 잘하시네. 약간 그 어, 4D 4D 설명 감사합니다. 자 강한 선님 얘기하세요. 그 아까 기자 아저씨님이랑 인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일단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요. <웃음> 그거는 좀 그거 억지 아니야? <웃음> 기사, 아 잠깐만 기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사고가 나진 않지. <웃음> <웃음> 기사님이, 기사님이 무슨 일어나서 절하니? 그런 거 아니잖아. 기사님 일어나서 절하면 사고 나는데, 그냥 뭐 꾸덕하는데, 뭘, 뭘 그때 무슨 사고가 나. 지금 채팅창도 보면, 한선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, 한선이 다시 한 번, 네, 잘 가다듬어서, 어, 어 네. 무리하지 마시고, 오케이? 네, 네. <웃음> 어, 일단, 그, 이번 자리에 앉으면, 네. 목소리 좀 작아졌어. 예. 네, 얘기하세요. 버스에 버스에 잘 생기거나 예쁘신 분이 타게 되면 네. 뒤를 돌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변태 같아요. 아. 어... 근데 그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뒤에서 본다 얘기잖아, 계속. 그걸... <웃음> 어차피 뒤에 앉으면 보는 걸모르잖아요 네. 어차피 뒤에서 아, 얼굴을 보면 시선이니까. <웃음> 아, 야, 그 사람 모르니까 상관없다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2번으로 결정났습니다. 자, 잘 가세요. <웃음> 예. 자, 예. 한 선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아, 네, 부탁하세요. <웃음> 부탁하세요. 저이거 편집본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편집본이요? 아, 네. 아 올려주세요. 아, 올릴게요. 이거 재밌네, 재밌네. 어. 자. 결정됐어 <웃음> 현경님 네. 야이 평소에 좀 토론 좀 하셨어요? 어, 살짝 애들한테 제가 말이 너무 많다고 네네. <웃음> 그랬어가지고 아 그게 또 이럴 때 네. 도움이 되는구나 자 혹시 그 채팅창 예, 지금 보시는 분들 현경님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 아직도 3번 얘기하고 있어 불러봐. 자, 그러면 형 형님. <웃음> 아니 안돼요. <웃음> 뭐 뭐가 안돼? 뭐 아니, 뭐가 안돼? 아, 저 노래 지, 진짜 못 불러요. 진짜 아이, 여러분들 귀에서 피 나실 수도 있어요. 아 형님, 제 아, 미안한데 노래 불러봐 얘기가 아니야. 왜왜 <웃음> 아, 왜 김치국 마시고 그래? 그게 아니라 그 내가 그 만든 영상에그내그 보로로 아. 네, 그 얘기한 거예요. 보로로. 자. 그게 아니라 어. <웃음> 네. 이분또 마지막에 정상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시네 다행히 그지자 그럼 여러분 그, 마, 그 버스 자리 논란은 다음에 또 시간될 때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오늘은 아무튼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2번에서 즐거운 버스 타고 다니세요 네네 네. <웃음>